은 폼롤러로 전신 마사지 해 볼게요. 척추부터 그대로 앞으로 롤 다운 스파인 스트레치 하실게요. 후 에, 다시 일어났고 세번 더요. 내쉬면서 후어깨귀 멀리 엠두번더엠늘후쭉 등이 길어진다 생각하세요. 마지막 라스트, and four, 후, and 그렇죠. 자, 정면 보시고 앞빠다리 또는 멀메이드 자세로 다리 편안하게 하시고요. 폼롤 옆에다 두시고 사이드로 스트레칭, 네번 후, and 일어나시고, and two, 후, 앤 n d two, three, and 후, 앤 앞사선에다 두시고 두손으로 폼롤러 지그시 굴려주시면서 컬오버 스트레치 똑같이 네 번, 앤 n 후, 앤 n d t 앤 o m 후. a 마지막 포앤후앤 and and 그렇죠. 자 반대쪽 레터럴 스트레치 하시게요 멀메이드 앤후 d 앤 h 앤후 n 옆구리 길어지시게 2, and 갈비뼈 사이사이 부채 열리듯이 열어주세요. 3, 마지막 4, and, 후, 쭉, and, 앞서 선다 두시고 두 손으로 부드럽게 롤러 굴리셔서, 후, and, 쭉 일어나고, and, 2, 후, and, 계속 호 편안하게 해주세요. and, 3, 쭉, 앤둘 마지막 앤포 n 앤일어나시고요 폼롤러 양끝을 잡고 만세 하셔가지고 스파인트위스트 오른쪽 후앤 정면 지나서 왼쪽 후 이렇게 여섯 번더 하실게요 앤 쓰리 후앤키 계속 커지시면서 앤포후 갈비뼈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and five, and two, and six, and two more, and seven, 후, and 양쪽 엉덩이뼈 꽉 눌러주세요. 지그시, 여덟, and 그렇죠. 자, 그대로 W자로 밴드 엘보, and, 여덟 타임, and two, and 쭉 만세 and 3쭉 끌어내리고 and 2 and 4쭉 n d 2 and 5쭉 끌어내리고 만세 and 6쭉 and two, last two more n d 7 a n 마지막 and 8 a n 그렇죠. 자, 잘하셨고요. 자, 네발 자세. 쿼드라 패드 상태로 음, 정강이 있는 쪽에다가 롤러 두시고요. 정강이 마사지 할게요. 자, 살짝 두손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열번 왔다 갔다 호흡하시면서 two a 발목부터 무릎 아래에 있는 톡 튀어나온 뼈 아래까지만 불려주세요. four and t w and five and two. 호하면서 six, and, t 어깨 귀멀리, seven, and, t and, eight, and, last two, nine, and, t and, ten, and, 그렇죠. 자, 엎드린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 우리 앞에 허벅지 쿼드 있는 부분을 롤링 하실 거예요. 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혹시라도 폼롤러가 너무 단단한 폼롤러면은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약간 처음에는 부드러운 폼롤러 이용해 주셔도 좋으세요. 앤드. 절대 무릎뼈나 치골이나 골반뼈가 많이 닿지 않도록 근육에만 마사지 해주세요. 쭉. 옳지. 10초만 더 할게요. 호흡하시면서 후. 앤드 앤 네, 마지막. 그렇죠. 옳지. 자, 잘하셨고 바로 옆으로 허벅지의 옆면, 측면을 마사지해 주실게요. 무릎 조심하시고 가장 아픈 부위 주변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것도 30초 계속 호흡하시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그렇죠. 옆면 아주 옆면도 있고요. 사선 옆면도 있고요. 적당하게 옆면과 앞사선을 부드럽게 롤링 해주세요. 그렇죠. 호흡하시면서 10초만 더흐둘앤흐 옳지. 잘하셨고 자 반대쪽도 옆면 마사지 해보실게요. 그렇죠. 30초. 부드럽게 앞뒤 위아래로 굴리면서 사선면도 부드럽게 해주세요. 허벅지 운동 많이 하고 나시면 약간 펌핑이라고 하죠. 허벅지가 좀 단단하게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너무 두껍지 않게 이런 마사지 해주시면 부드럽게 이완이 되실 거예요. 2, 2, 5 5초만 더. 마지막, 그렇죠. 자, 잘하셨고요. 이제 허벅지 뒷면, 햄스트링 있는 데를 마사지 해보실게요. 자, 엉덩이 엉치뼈, 10분 바로 아래에서 허벅지 햄스트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쪽 면에서 무릎 뒷면까지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이상하게 다리 마사지를 하는데 팔, 어깨나 손목 있는 데가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웨이벼링이 적당히 되시는 게 좋으니까 너무 관절을 누르지 않게 복부에 힘 주세요. 10초만 더 하실게요. 쭉, 앤 쭉. 부드럽게. 그렇죠. 거의 다 끝났어요. 옳지. 자, 엉덩이 대고 바닥에 앉으셔서 이제 편안하게 쫑아리 스트레치. 종아리 쪽에 스트레치 해놓고 두 다리 그냥 와서 왔다갔다 굴리셔도 되는데 자 이게 자게좀 약하시면 우리 최영지 실장님처럼 다리 한쪽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살짝 엉덩이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을 이용해서 종아리 뭉친 부분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뭉친 부분을 왔다갔다 풀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팔로 너무 버티는게 아니라 엉덩이 들 때는 복근 복부 힘 이용하세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옳지. 자, 반대다리도 해보실게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보시고 한 다리 올려놓고 자기 다리 무게 또는 체중을 이용해서 그렇죠. 복부 힘 계속 써주세요. 안 그러시면 어깨나 팔목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롤링 해주시면 좋으세요. 누가 눌러주면 제일 시원한데 셀프 마사지니까 혼자서 그렇죠 2초만 더 네, 자 이번에는 힙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뒤 골반 뒤에 폼롤러를 놓으시고요자 처음부터 두 다리 훅 피지 마시고 한 다리씩 천천히 펴서 앞에 힙 플렉서, 장뇨은 복부도 길게 늘어나실 거예요. 너무 허리 쪽으로 가시면 안 되세요. 골반 뒷부분이에요. 천추 있는 부분.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뭘 하시려고 하지 말고 발끝 길게 몸 전면을 늘려주세요. 흐 가슴 부드럽게 호흡을 내리시면 갈비뼈도 적당하게 내려가시고 앞에 골반면도 부드럽게 열리실 거예요. 옳지.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무릎 구부려서 엉덩이 살짝 드시고 폼롤러를 흉추, 우리 가슴 뒤에 허리가 절대 아니에요. 날개뼈 살짝 아래, 또는 날개뼈 음, 하부 부분 그쪽을 어깨면이랑 같이 롤링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등의 윗부분을 롤링 해주시면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위아래로 옳지. 엉덩이 살짝 드시면 훨씬 편하세요. 그렇죠. 목이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게 유의하시고 살짝 가슴 이랑 복부에 힘을 주세요. 자, 어느정도 하셨으면 우리 갈비뼈 위에 날개뼈 있는 부분에다가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완하실게요. 자, 손 푸시고 목 뒤에 목 스트레치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혹시라도 폼롤러가 너무 어, 높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폼롤러 또는 하프 폼롤러를 이용하시면 편안하시게 이완하실 수 있으세요. 후, 도리도리 하시면서 목 있는 부분과 후두골 아랫부분을 적당히 롤링 해주세요. 10초만 더 편안하게 유지하실게요. 네, 자, 목 스트레칭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위치를 약간만 위로 후두골 아랫부분, 뒤통수의 아랫부분에 주시고요. 손으로 양옆에 폼롤러를 잡아주시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면서 목을 도리도리 편안하게 절대 빨리 하지 마시고 호흡이랑 같은 속도로 편안하게 도리도리 해주세요. 폼롤러가 너무 높으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살짝 낮은 폼롤러 이용하셔도 되고요. 살짝 위치 조금 더뒤통수 쪽으로 이동하셔볼게요. 똑같이 왔다 갔다 도리도리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후앤후자 0.5cm 정도 1cm만 살짝 더 위로 해서 뒤통수 있는데 부드럽게 왔다 갔다 마사지 해주세요 후 그래서 탁 내려놓지 마시고 천천히 쓸어 주듯이 위로 주르르르르륵 한숨 후 자자 옆으로 돌아 일어나실 거고요 옆으로 누워서 우리 안피 겨드랑이 있는 부분 림프 순환 되시도록 스트레치 마사지 해 보실게요 처음에 아프실 수 있어요 왔다갔다 위아래로 롤링 30초간 부드럽게 빨리 안 하셔도 되니까 지그시 천천히 본인의 패턴에 맞춰서 따라 가실게요 앞뒤로도 롤링 해주시면 좋고요 후. 겨드랑이를잘 자극시켜 주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센 자극은 오히려 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부드럽게 자 그대로 폼롤러를 옆으로 누운 상태로 뭐, 팔 베개 하듯이 네 베개에 베듯이 폼롤러를 베시고 두 무릎은 구부리시고두 무릎의 위치는 고정 위에 팔을 그대로 뒤쪽으로 트위스트 그렇죠 네, 시원하시죠? 자, 골반은 유지하시고 상체 윗바 윗부분만 트위스트. 호흡이랑 같이. 자, 복부랑 허벅지 한쪽 무릎에 힘 주세요. 그렇죠. 둘, 한번 더. M, 후, 쭉. 마지막은 팔도 한번쭉 기지개 쫙펴 주실게요. 잘하셨어요. 네, 반대쪽도 천천히 방향 전환해 주시고 먼저 겨드랑이부터 <웃음> 그대로 겨드랑이 위아래로 부드럽게 자극 주실게요. 30초 계속 움직여주세요. 호흡하시면서 꼼지락, 꼼지락 위아래로도 또 앞뒤로도 롤링 부드럽 이렇 10초만 더 해보실게요. 옳지. 잘하셨고요. 자, 베개 베듯이 옆으로 누워서 품롤러배시고두 무릎 고정, 윗손을 깍지 끼시고 팔꿈치, 시선 같이 돌아가실게요. 옳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또는 들이마시면서 오픈하셔도 괜찮으세요. 편안하게. 두번 더. N 들후 쭉. 엔 라스트. 엔포 쭉. 기지개 팔쫙 스트레치. 옳지. 자, 잘하셨고 옆으로 짚고 돌아 일어나시고요. 정면 보시고 호흡으로 마무리 같이 해 보실게요. 한숨. 후. 잘하셨어요.